네 안녕하세요 버거포유트 조정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침해사고 대응 과정에서 윈도우즈 환경의 정보들을 이렇게 하나씩 수집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침해사고 대응, 네, 침해사고 분석하는 어, 과정에서 정보 수집을 하게 되는 건데 윈도우즈 기준으로는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정보들을 네, 수집할 필요가 있어요 어, 이 침해 사고 대응에서 정보들을 수집하는 이유들은, 이제 우리가 침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 요 컴퓨터, 우리가 분석할 컴퓨터에 이미의 사용자 계정들, 그러니까 해커가 어떤 것을 시스템을 침투를 하고 난 뒤에 이미의 사용자 계정들을 추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계정 정보들을 이렇게 어,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우리가 프로세스 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악성코드가 여기에서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가,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악의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취약점이 발생해서 이제 그 취약점에 의해서 시스템이 침투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흔적들이 이제 남게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있는가, 내가 현재 작동을 하지 않았는데 동작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는가 이런 여러가지 정보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정보예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 등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지속적으로 뭔가 제어를 하고 싶을 때 서비스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저희가 어떤 프로세스가 연결되어 있는 야기적인 프로그램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내가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확인을 그어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업 스케줄러라고 있죠. 음 작업 스케줄러 같은 경우는 예약 어 스케줄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악성 코드가 이제 감염이 되고 그 악성 코드에다 악성 코드가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되듯이 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특정 시간에다가 이제 동작을 하게 만들어야 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업 스케줄러나 그런 곳에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 프로그램 어, 등록 여부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것도 이제 유의하고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윈도우즈가 시작이 될때이 시작 프로그램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 이 운영체제를 동작할 때마다 악성 코드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타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습하듯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용자기 전과, 그 다음 프로세스, 그 다음 서비스 정보, 요거, 첫 번째 1탄에서는 요 부분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확인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어 물론 이제 실무에서는 이러한 휘발성 정보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남는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빠르게 어 수집을 하는 어 경우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떠한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은 뭐 확인할 때는 그것을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정보들을 수집하고 기타 어 눈으로 또 확인해야 할 부분들은 이제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 계정과 프로세스, 서비스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한테 환경들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환경은 이제 윈도우즈 10입니다.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10이고요. 엔터프라이즈, 그 다음에 이제 에볼루션, 우리가, 음, 테스트, 평가판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거는 이제 어디서 여러분들이 획득을 할 수, 그, 가져올 수가 있냐면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 이야기를 하면요, 구글에서 검색을 어,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검색하냐면 MS MS 버추얼 박스 이렇게 이분들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버추얼 머신, 뭐 버추얼 박스 이렇게 설, 그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이 버추얼 머신에서는 개발자를 위해, 뭐 이렇게 디벨로퍼를 위해서 제공되는 그런 가상 환경 앱이 있어요 가상 환경 이미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가지 윈도우즈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어 지금도 갑자기 또 바뀌었네요 이전에는 한번또 어, 윈도우즈 10만 이렇게 제공을 했다가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어,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윈도우즈 7 환경 그 다음에 어, 비스타 그쪽 관련 그 다음에 윈도우즈 10요 환경들을 예,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10에서 어, 사용하는 거 거의 다 윈도우즈 10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윈도우즈 10에서 이제 v m 이어 아니면 버추얼박스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어, 가상 환경에다가 동작을 시키면은 저 같은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90일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연장을 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약한 180일 더 연장하니까 270일 정도 어, 요거는 어, 때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테스트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즈 10 환경에서 저희가 어, 어떤 정보들을 수집을 할 때는 어, 사용자 UI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아이콘을 클릭해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솔에서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빠르게 획득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사용자 계정 정보. 어, 사용자 계정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령어가 어, 보통 이제 로컬 유저를 우리가 매니저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로컬 유저 어. m g r msc.이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쓰시면은 사용자 관리에 관한 게 예, 어, 사용자 GUI 환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유저 정보들을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룹 관리들을 할 수가 있겠죠. 어, 유저 정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테스트 환경에서는 테스트 운영체제에서는 여러가지 이렇게 사용자들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를 깔 설치를 하면은 어,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건 이제 저희가 기본 i 유저 라는 사용자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 계정 그 다음에 게스트 계정과 그 다음에 s s t 데몬과 관련된 그런 계정들이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까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그룹에다가 특정한 사용자들을 추가를 하면은 그 권한들을 예,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룹 관리를 하면서 그, 관, 그 안에다가 그룹에다가 또 어떤 권한들을 또 이렇게 정책들을 부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 RDP, 우리가 유, 그 원격 데스크탑에다가 연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원격 데스크탑에 관련된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를 추가를 해야만이 그 사용자는 원격 데스크탑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계정에다가 이렇게 두 개의 사용자의 관리자 계정들이 추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관리자 계정에다가 추가를 해야 하는 이렇게 사용자 관리를 할수 있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UI, 아그 사용자, 그 콘솔, <웃음> 제가 말이 좀 꼬이는데, 이 콘솔로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싶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cmd. 여러분들 cmd를 사용을 해서 커맨드 프론트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파워쉘을 이용해서 또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두 가지를 같이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워쉘 코드도, 파워쉘 명령어도 있고요. 아니면 cmd 윈도우즈 사용자 명령어도 있기 때문에 두개 같이 혼합을 해서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md 명령어를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이용을 할 거고요. 자, 시작 프로에서 윈도우즈 키를 누르시고 cmd를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cmd 프론트가 뜹니다. 커맨트 프론트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명령어로 사용자의 정보들을 확인하는 명령어는 net user입니다. 그래서 net user를 하시면은 아까 gy로 저희가 확인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계정을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넷 로컬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냥 넷 로컬 그룹이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치시면은 모든 로컬 그룹들, 이게 그룹 명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아까 우리가 화면으로 봤던 그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관리자의 누가 들어가 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넷 로컬 그룹에다가 뒤에다가 그 관리, 저희가 그룹 명을 이렇게 살, 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let local administrators 라고 하시면은, 이제, administrator 와 iuser 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것을 보고, 아, 나는 분명히 관리자 계정에다가 어떤 특정한 예, 사용자를 추가를 하지 않았는데, 그 사용자가 여기에 추가되어 있으면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언제 또 생성됐고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 걸또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한번 그거를 시나리오를 좀 확인해 보시면은 어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침투가 됐어요 시스템이 침투가 되고 이제 공격자는 이렇게 NetUser, 그 다음에 해커, 해커라고 해서 저희가 애 d d 를할 겁니다 이게 명령어입니다 보통 시스템을 침투하고도요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s s d e n y 가 나왔습니다 요걸 왜러자면은 일반 사용자 그 로그인했던 요 사용자한테는요 어 권한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cmd 를 하시고요 오른쪽에다 누르시고 run as administrator로 다시 관리자 권한식으로 이제 저희가 어 실행을 해 가지고요 net user, hacker, hacker 그 답에 add라고 해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netuser라고 한다면은 해커라고 하는 사용자가 이렇게 추가가 돼 있어요. 이런 의심되는 흔적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 침해 사고 대응을 할때 이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요 사용자에 대해서 나는 좀더더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해커라고 하시면은 생성된 날짜들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이제 이 그룹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지금 현재는 그냥 사용자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 사, 요 해커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어드민스테이터가 되거나 아니면은 RDP와 관련된 이런 로컬 아, 그룹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침해들을 어, 저희가 의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파워셀 쪽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워셀이라고 여러분들 명령을 치시면 윈도우즈 파워셀 있죠. 윈도우즈에서는 현재 기본적으로 이 파워셀 폰트가 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행을 하면은 이런 화면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t local group, local user 이렇게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테이블을 치시면은 어, 좀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so u s e 라고 하는 요것을 명령어로 치시면은 아까 net 유저라고 하는 명령하고 거의 비슷한 이게 결과가 나오죠. 좀 파워 쉘이 자세히 나오는 것이 있고요. 거의 대부분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net local 유저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거하고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하고 이렇게 확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어드민스테이터 같은 경우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게스트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예, 활성화가 되어 있죠. 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렉, 로컬, 예, 그룹과 관련된 것들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각각의 이러한 그룹의 설명들도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자 계정들은 언제 시점에 또 추가됐는가, 그 다음에 누가 추가됐는가, 어떤 사용자, 어떤 그런 공격자 사용자가 관리자 권한이나 기타 권한 상승을 통해 가지고 어, 추가가 됐는지 예,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정보입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상당히 앞에서 좀 많이 빼먹어 가지고 프로세스까지도 살펴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오른쪽 눌러서 이게 태스크 매니저로 이제 보통 확인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명령어로 이제 태스크 MGR 우리가 태스크 매니저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돼요. 둘이 똑같습니다. 어차피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가 나온 걸볼 수가 있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 태스크 매니저들은 많이 보죠. 어떤 악성 코드가 동작하는 거. 친구들한 친구들이 이제 뭐 악성 코드 다 걸렸어. 뭐너 컴퓨터하니까 악성 코드 고칠 수 있지. 나 컴퓨터 고쳐줘. 많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정보들을 가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심되는 프로세스들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딱 보더라도요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동작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이요 그래서 이걸로 보는 것들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어, 후에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시스인터널즈의 프로세스 익스플로어 라는 예, 도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좀더 더 예, 전문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서비스 정보들도 여기서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서비스는 뒤에서 좀 다르겠지만은 아무튼 같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어, 10 같은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이태스크매니저들 굉장히 좋아요 네, 좋아가지고 어, 시작하는 프로그램들이나 서비스 그 다음 프로세스 정보들을 같이 이렇게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 이거를 이제 명령어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어 이것도 똑같이 cmd로 우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cmd 명령어는 우리가 task lis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명령어고요 task list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은 PID 프로세스 아이디죠 예, PID 정보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미지 네임 정보들, 프로세스 네임들 그 다음에 각각의 그런 세션 정보들을 이렇게 쭉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사용 여부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크 리스트만 보더라도 대충 어떤 그 프로세스에 동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것을 좀더더좀 더더좀 자세히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그슬래시 V 어, 대문자 옵션을 입력하시면 은 좀더더 더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있는 그 사용자들의 정보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두 줄로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좀 보기가 조금 어 이렇게 불편하지만은 아무튼 여기 유저 네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현재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는 이 사용자의 정보들 이것도 괜찮으니까 후에는 이제 보안적으로 중요해요 왜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이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보안상 최소한의 권한을 가지고 예, 실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어, 우리가 웹 서비스들을 웹 서버를 동작하는데 그거를 시스템 권한이나 관리자 권한을 동작하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공격을 혹시나 시스템 침투가 되면은 어, 그 권한들이 획득이 될수 되겠죠 그 권한으로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음, 그래서 이러한 최소한의 권한들로 동작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 이제 프로세스, 아, 요거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어, 여러분들이 테스크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요거는 주제를 별도로 한번더 해서, 어, 좀 이렇게 다룰 필요가 있어요. 많아요. 옵션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테스크 리스트 그 다음에 슬래시 물음표를 하면 도움말이 나오거든요 메뉴가 나오는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csv 방식으로 저희가 출력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샘플을 한번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원격에 있는 테스크 프로세스 정보들도 가져와서 이제 출력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그래서 테스크 리스트 그 다음에 V 옵션을 하는데 그거를 csv 방식으로 내가 파일 포맷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입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CSV 방식으로 어,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좀 깔끔하잖아요. 저희가 나중에 엑셀이나 아니면은 어, 뭐 파이썬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뭔가 파싱을 할 때는 이렇게 CSV 파일 그 파일로, 형태로 여러분들이 출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파워쉘 쪽에서 진행한다면 당연히 이제 파워쉘도 명령어가 있어요. 예, 모두는 이제 모든 것들이 뭐 거의 모든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더욱더 이제 파워쉘이 더욱더 많은 명령어들이 있죠 그래서 get process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은어 저희가 프로세스 정보들을 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좀더더 깔끔하게 느껴지죠? 지금 이제 아까 이렇게 봤었던 것보다는 뭐 장단점이 서로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CPU 정보나 그런 정보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프로세스 ID 정보, 그다음 프로세스 내인 정보가 제일 오른쪽에 이렇게 있고 핸들 정보들이 같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 외에도 이제 wmic 라는 명령어 우리가 윈도우즈 매니지먼트 뭐인스 o n 이션 텐션 커맨드 굉장히 길죠 그래서 wmi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적어드는데 어, 너무나 길어요 그래서 wmic 라는 이거 윈도우즈에서 우리가 윈도우즈를 매니저 하는 그런 커맨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또이뭐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wmic 라는 명령을 여러분들 이 치시면 되는데. 어 콘솔에서 치셔도 되고 파워쉘에서도 여러분들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프로세스 리스트 풀이라고 이렇게 보통 대표적으로 이런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은 어, 프로세스 정보들이 이렇게 어, 자세히 아주 자세히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까지는 너무나 자세한 정보들을 뭐 가질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한뭐 프로세스 아까 했던 개 프로세스 정보들까지 정보들 어,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수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집된 정보들은 뭐 즉시 확인해도 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어 텍스트 파일에다가 이렇게 쌓아놔요 텍스트 파일에다가 한 곳에다가 다 저장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이제 한 번에 검색하던지 특정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싱을 하던지 이렇게 해서 예 정보들을 수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뒤에 저희가 서비스까지 좀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좀 오래돼서 서비스는 다음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자 이렇게 침해사고 대응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윈도우즈에 정보 수집하는 것그첫 번째 시간을 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합니다